시포지션 가볼게요. 지품이죠 손가락 번호부터 시작! 1, 3, 4 1, 3, 4 1, 4 옮기고 1, 2, 4 옮기고 1, 2, 4 1, 3, 4 그죠? 다시 손가락 번호 말만 말 해볼까요? 시작! 1, 3, 4 1, 3, 4 1, 4 1, 4. 그죠3번째로 잠깐 갔다 오는 거 잊지 마시고 가 볼게요. <웃음> 손가락 으어요 눈치하시면서 손 내고요. 시작. 1 3 4 1 3 4 1 4 1 2 4 1 3 4 1 3 4. 오케이. 이번엔 개명 꿀게요 레미파 시작. 레미 자리 나시겠어요?